스 스페리포스 스페리포스 알가? 합시다 제한 시간 내에 수 안전지대로 복귀 하십시오 나 순간 맵 안돌리시길래 나강태상한아 나가야되나 이 생각으로 있었거든 솔직히 아, 아까 시작 안할 때아 그러니까 살짝 그런게 족쇄가 있긴 해 <목소리> 항상 <목소리> 그런 게 살짝 이제 봉인이랄까? 아, 저차. 나도 그는 거면 어우와 이거를. 센트 킬. 었어요 예빈이 으나 예. 었어요 아이, 건복 양념. 흑인 형 양념. 이분 돌까봐 어이, 어 이분도 패션이 뭐 SS인데 거의. SS 그 유튜브 봤다 아이가? 아군이 승리하습니다 SS 그게 다가해난 해상 어. 구조 특수 특수 그 특수 해독수는 해군.. 해군 그건가? 해병대특수 SS 근데 훈련 보면 재밌음 노아 안되네 먹었지 스페셜포스 스페셜포스 아가아 맞지 맞지 소리 안되긴 했어 <웃음> 안돼요 소리 안났어요 근데 내가 먼저 죽어가지고 소리 안뜬 거야. 이제 어. 원래 그런 거 있거든. 근데 윈치 바로 들었으면 그냥 바로 떴겠는데, 너무 머뭇거려. 어이 깜짝이야. 저 <웃음> 그... 아, 이거, 이건 죽어야지. 이거는... 이건 죽어야 된다. 있 아니 왔다. 하나 더 나이스. 아군이 승리할. 어 좋은데. 이총 좋은데? 딱또두 명에서 디코니까 집중 딱 되잖아. 근데 관건은 이제 오늘 이렇게 쏘고 내일 이렇게 쏴야 되거든. <웃음> 내일 저녁에 이렇게 맞냐. 그게 현관이죠이두 개인데 접해면 갈까? 마루 있다. 어, 잡자, 그 바로 있다. 어, 순한데 잡자. 바로 쓰나이. 어, 쓰나니까 잡자. 예빈이 계속 들어. 아시 어, 눈통 한 피에 우리 접해 가야 돼. 바로 체크해 볼래 같이? 있을 것같다 이거. 깔 들어 줄 수. 없었어. 없다. 기다 기다봐. 내가 까줄게. 이하나인 두개 우리지금2지이리가나우리지금리지 이리지, 이리지, 이 아, 이다 아, 공기형이랑, 와. 공기형 세이버었는데 아, 그니까, 새벽에 잘 맞으니까, 내일 저녁에도 이렇게 맞아야 될 텐데 하는 아쉬움? 그나저나, 스나 적응을 해야 되는데, 지금. 그러게. 한번 스나 한번 순화만 해볼까? 그냥. 눈작 있더니 잡을게. 어어. 눈작 둘이다. 나 생각보다 많이 죽었네 이제 인체... 오와 우리 뭐야 가서 공격인데 시원시원한데 아군이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과연 아근 우리 편은 형 말고 다 개비다. 저졌다 세이브각이다 눈 쪽을 거라고 생각 못했네 나도 내가 저 플레이 자주 하는데 표시지. 이래서 당하는구나 아군이 아, 패배하였습니다 아 맞다 저기 모니가 됐는가 중으로 당했다 아. 난 근데 그럼 뭐니 안 돼도 한 번씩 가 도박이지 형도 다음에 한 번씩 써먹으면 좋을걸? 아, 그러니까. 다울 매주만 체크하거든 맞아. 아 근데 작전 유출됐다 지금 우리들 <웃음> 방송중이었지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셔야돼나 갑복핀 나 새끼 오케이 적통올거야적 적통 둘다 행 흑인도 어시 어? 진짜 좋지 아, 나이스 무리, 공격 너무 좋은데? 정총하사발이 이... 할까? 멋진. 사실 오면 좀... 어, 오케이, 일단 양념 다 치긴 했어. 흔히 혼자 돼. 무서웠나, 빨리. 어, 어, 아하. Come on, come on. Come on. Come on. Come on. c o m 잘 죽었다 o m e on. Come on. c 가위.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어? 어, 연동님 하이. 카경 치킨 혼자 드셨어요? 그 카카오 그 배그 배그 카카오 서버 있거든. 연동님이랑한팀 해야 되는데 배그. 하기 카경 혼자 없지. 혼자 모을 수가 없어서 없지. 덤보. 검하나 더. e s y e 예 yes. y 나 s yes. Yes, yes. Yes, yes. Yes, yes. Yes, yes. Yes, yes. Yes, yes. y e 때 yes. Yes, yes. y 안 s yes. y 내한테 만 얘기해 주지. if I 좀 a n do it. Okay. Do you h a 오 e any questions? i 이만간에 또 카비 한 놀러 가겠구만요 야아원투 쓰리 어? 안 죽네 그럼 이거다 뛰었다. 뛰었나? 어. 이건 구레이다 아, 카비 아, 우리 쌤은 누가 보노? 인물 패스 가복 조심해래 나 적절한 타이밍에 찔러주면서 가복 빼어까지 주면서 올베니까 잡아주고 아, 저도, 저도 좋은데. 봤어. 새벽 깻 좋은데, 어. 그, 새벽 깻잎 좋은 거맞요 어, 새벽 깻잎 좋폰 게임은 따로 아니에요. 아, 모바일 폰 게임이나 한번 해볼까? 자, 우리 가복자 고맙니다 이거... 이문이문 아, 아, 이거 내가 여기서 보는 게 아닌데. 샘플리스요. 저렇 가야 돼요. 좋졌다 미션 실패. 이거 살짝 아쉬운데, 이건 진짜 빠르네. 먹자마자 어 뭐야? 깜짝이야. 얼굴이 보이노. 이거 안살락 했는데, 카자 가서... 내죽었대장마이 네, 복수 좀. 딱, 럭키 세븐이네, 피. 좋프가 그, 쏘쏘한 자요. 저, 뭐, 저, 저, 저, 되는거 아 저, 핑샷 맞았다. 이거는 좀 어렵겠는데? 어, 하지만 안 고사라면? 아비,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레스고나 눈, 눈 사용 다 그것도 좀 조심. 미안하다. 미안하다. 그 오빠. 이 미안. 오빠는 거. 코너코너라다코너라다 토너. 아이 미안하다 이모은줄 안했네 그냥 바로 올줄 몰랐다 이걸 어, 어 자, 여차 한지겠다 이거 오호, 자, 좋아. 자 다시 이제 각성 그콜 오브 듀티 그거 시리즈 되게 많지 않나요? 제, 그 FPS 총 게임 총 게임 어. 레고인드 많이 하 됐다나 방장형 됐다나 눈도 못감 빠져 빠져 고래 한번 나자 고로티 내가 D핀 까주게 됐다 고래형 우리 뭐해들? 안 아직 있는 거 같은데? 나비야 나비 먹었어. 잡았어 양님이다. 앵글, 앵글. 저아저 아, 저 형님 너무 빠졌는데 안 되겠네. 좀 거리 좀더 해야겠는데? 오지 저녁 많이 드시면 됩니다 세피모나? 나 이제 시간차 피살기 어 나가게 그냥 썼다 연마기까지 했네 오케이. 아, 하나더 하나 더 눈접배 하나 라 눈접배란다 중접배 구나 도누이라도누로 가야지. 아군이 저크이요. <웃음> 아, 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저 클리어. 아, 기본 이지도이이거지